그대가 도착한 곳은 예정했던 준비되어 있던 선로의 종착점. 어, 이제야 죽일 수 있겠구나. 그 인간의 쓰레기. 하하, <웃음> 전 필요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.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갖는 방법은 차라리 모두 욕망에 솔직해지는 것뿐입니다. <웃음> 마시고, 저는 당신과 싸우기 위해서 제 의지로 들어왔답니다. <웃음> 여러분은 정의가 누구에 의해 정립되는 것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? 이, 이 주먹으로 당신의 그 잘못된 상식을 고쳐잡아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우리 등 욕하는 사람은 좋은 동류가 아니야. 마지막 유언이 될 텐데 그런 추한 대사로. 됐어. 이 예전에 똑같은 걸 죽여본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? 자, <목소리> 이제 전적으로 진행로 가보자고.